네, 광역보소갤러리 카페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실험할 텐데요. 먼저, 이제, 아주 약칼칼이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이제, 꼬르카보나드 원석을 가지고 종이컵에 많은 양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종이컵에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달라, 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지라 확인할 텐데요. 자 이제 일단 끄고, 자그 다음에 이 물을, 어이고 조금 흘렀네요. 좀다르고자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이제 담습니다. 어이고 하나 더 담아요. 거의 같죠? 조금 비율 맞출게요. 네, 여기 거의 맞췄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죠, 됐죠. 네, 거의. 네, 거의 같아요. 네, 조금 요가 조금 작네. 네. 됐고, 오케이. 자, 거의 같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같아요. 자, 그리고 한쪽은, 이제 한쪽은 이보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를 갖다 대는 거고, 그 위에다가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랑 두개 사이 있는데, 네,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조금 있는 이런 거는 한, 둘, 세개 있어요. 이것 한 하나 둘셋한 다섯 개 여섯 개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자 일단 요래 가지고 변화가 어느 정도 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터는 들어가는 거예요. 데물 그 맛을 바꿀까요? 물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자 바뀌었는지. 끝 맛이 굉장히 단해요. 확실히 얘가 차이나, 네단 맛이 있단말이에요왜단 맛이 나는지 어떻게 해서 단 맛이 나는지 신기하단단 맛이 깔끔한 느낌. 깔끔한 느낌. 음. 그 음. 수돗물 같은 느낌 안 나고죠. 음. 예. 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좀더좀 좀 맑은. 느낌 그쵸? 음. 더 맑은 느낌. 이는 음. 똑같은 물에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물에 똑같은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썼고 우리 보르카무로 블랙 다이몬더로 올려놓은 거랑 안 넣으려는 거랑. 올려놓은 것은 이제 부드러워지고 단맛으로 바뀌는데, 자, 이제 지금 초를 재니다한 40초 정도 지났어요. 물이 70%면 인간의 인체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인간이 물이 70%니까. 네. 네. 57, 58, 59. 네, 좋습니다. 자, 3분 됐습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네. 네. 네. 자, 오른쪽이 그냥 일반적인 거, 못 드셔보세요. 네. 자, 이제, 이제. 네, 얼굴 안보이니까 자 되셔가지고 됐죠 자그 다음 이제 오르카보나더에 3분정도 뭔가 다른거 같기도 하네요 예 네, 다르죠 네. <웃음> 다른거 같기도 합니까 아니면 달라요 아, 다릅니다. 다르죠 네, 다르다고 네. 나왔어요 <웃음> 어떻게 달라요 뭔가 약간 부드러운 맛 깔끔아끔한 네, 알큼, 네. 맛. 네. 그죠? 네. 네. 뭔가 청아된 느낌. 네. 맞죠? 인정하죠. 네, 그랬데 여기. 자, 이제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어떠세요? 음. 하고 기 이제 부드럽고. 네. 어떠세요? 어, 요가 네,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확실하죠, 그죠 이게 낫네. 이게 낫어요. 아, 다시 손가락은 뭐 어느 게 낫어요? 그 어유, 여기 풀 풀레타몬들. <웃음> 자, 우리 사모님도 한번. 나무쇼 뭐 알아. 이, 이, 이 이거 먹고 이거 먹. 그러니까, 예, 자드셔고 예, 나 드시고, 예, 한번 어떤 신가딱 하고, 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 자, 이거 한번 조금 전에. 음. 어떠세요? 자, 이거. 쓴맛이 없고 달 네, 달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음. 단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맛이. 음. 확실하게 음. 네, 보르카보나 오유 음, 감사합니다. 음. 광역보석견러리 카페에서 특별한 또보르카보나 다이아몬드가 예. 네, 물맛, 커피 맛. 네, 이제 맥신 커피 맛도 바꾼다는 건 확실하고. 네. 이상입니다.